어느 적 순발력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이 생방송을 보고 있던 남상국 사장은 바로 그 길로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가서 투신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줬습니다. 노무현이 자기 형실드 치려고 한 막말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유족들이 2009년 4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노무현을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와 분양 목념순으로 참배를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작년에도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로서의 방문과 이번처럼 대통령으로서의 방문은 그 무게감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 참배는 첫째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김문수 전 지사를 경산업 위원장으로 선택한 이후 둘째 최근 국민의힘 원회 당협 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주사파는 좌파도 진보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던 이후 셋째 지난 10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국세마을지도자대회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이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향후 윤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반대자들을 대하려 는지 그 지향점을 보여준 것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결코 용납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을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공 멸공 교육을 철저하게 국시로 내걸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내려다보신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 정북 주사파들의 붉은색으로 물든 이 현실에 대해서 통탄해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임종석으로 대표되는 주사파들의 본산이었다는 평가가 당시에도 지금도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사파 세력들이 전교적 교사들과 공모해서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손에 촛불을 들려주고 앞으로 그 규모를 더 크게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6-7개월에 불과한 윤 정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벌써 탄핵을 떠드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까지 붉은 사상으로 물들이려는 그들의 행태는 그 더러움과 비겁함과 후한무치함을 표현할 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석기로 대표되는 통진당의 일부가 이번 기획을 북한과 공모한 흔적 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우리민족길이나 붉은별tv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정권 퇴진 촛불운동을 보도하고 동려했다는 사실이 이같은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주사파 빨갱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무장투쟁까지 준비하던 통역당 간첩들 대부분을 사형에 처하면서 일망타진했던 분입니다. 간첩신영복은 당시 이 통역당의 핵심 주역들 중한 명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문재인이 누굽니까 노무현 시절에는 노무현의 왼팔이었고 청와대를 차지한 시절에는 그 자신이 김정은의 오른팔이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에서 문재인이 이르는 동안 규모를 키워가던 주사파들의 난동 은 지금 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촛불에 맛을 들인 그들이 매주 규모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빨갱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정화한 인물입니다. 둘째 새말운동으로 게으른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개조했고 유사 일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도록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셋째 이 나라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거듭나게 해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초석을 놓은 분입니다. 삼김시대의 김대중 정권의 경우는 어느정도 민주화운동이라는 명분 하에 움직였던 운동권의 순수함을 어느정도는 간직한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부터는 뭔가 좀 다른 평가를 할수 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좌파세력들이 노무현을 정신적인 지지로 삼아왔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사파들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nl계열 주사파운동권 학생이던 문재인 같은 자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노무현 정권 내내 주사파운동권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조차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추억하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은 덮어주고 공은 더 크게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 또한 큰 작용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무현을 인간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착하고 덜 순진하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한 면모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간사 이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쁜 포장지로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의 일생을 그가 자란 김해에서부터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또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그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면모와는 거리가 있는 증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천상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꾸밈없고 소탈하고 검소하며 순수하게 보이도록 자신을 잘 포장하는 재능이 대단히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좋고 언어 순발력도 좋다 보니 말빨로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대단했다는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토리도 있지만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기억할 만한 다음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신다면 노무현의 놀라운 이면을 살짝은 들여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자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 권호석은 6.25 때 창원군 진전면의 치안대장으로 좌익에 부역하면서 양민 11명을 학살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제 아내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두고두고 우리 정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습니다. 언어적 순발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냉철하지가 못합니다. 너무나 감상적일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똑똑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막말을 쏟아놓는 막말 대마왕이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도 상황이 어떻든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막말 사건이었습니다. 남상국 당시 대우건설 사장이 노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3천만 원을 내물러준 사실이 드러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4년 3월 11일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남상국 사장처럼 많이 배우신 분이 아무 힘도 없는 단지 시골촌부에 불과한 내 형에게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고 이런 일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남 사장을 자기 형에게 청탁을 하는 부패한 사업자로 몰고 갔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사랑하는 제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처럼 그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형, 노건평보다는 남산국 대우건설 사장을 부정한 청탁이나 일삼는 사업가로 비웃도록 순식간에 반전을 시킨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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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평씨의 처남 민모씨가 대우건설로부터 수주를 할수 있도록 일감 청탁을 하면서 동시에 대우조선사장 연임을 도와줄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 돈을 받으러 노건평씨가 직접 서울까지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친형의 요구를 안 들어주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노무현은 한발은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어적 순발력을 발휘했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적 순발력을 발였습니다한 번은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친형이 감옥에 톡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자는 자신과 아내를 구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후자는 남상극 대권설 사장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마저도 당시 남상국대건설사장 한강투신사건때 노전 대통령이 형을 일방적으로 응호하고 문제의 책임을 상대게 에 전가해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 태도 를 보였다면서 노무현을 비난했던 바 있습니다. 좌파들의 뿌리 운동권과 주사파가 결합하기 시작한 뿌리가 문재인을 최측근 비서로 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는 동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무현 시절의 사건들까지 잠시 상기시켜드린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고 북한 김정은을 위하느라고 우리 국민에게는 올북의 누명을 씌운 잔인성 북한 어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의 잔인성은 어쩌면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후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해서 전 세계 최분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큰 그림을 완성한 진정한 애국자는 이승만과 박정희, 이두 사람이라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분명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검사의 길을 걸었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련하게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갔을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적응하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수십년을 정치에 몸담아온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같은 정치 베테랑 들을 모조리 꺾고 대통령이 된그 였습니다. 단순히 운만으로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빠른 학습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를 중형한 이유도 단지 노동단체와의 협상만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뒤덮으려는 주사파 세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그들에 대한 대처 를할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최근에 주사파들과 협치를 할수 없다는 발언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일등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는 이승만 박정희의 계보를 잇는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스탠스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를 지지해야 할 그밖에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